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 입니다 오늘은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음 어제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어 저는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왜 자신감이 없어 보일까 그리고 이 분한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좀 코칭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랑 먼저 대화를 나눠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래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어,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있어 보이는 사람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음, 목소리도 크고 표정도 밝고 그리고 좀 당당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잘 나오고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라고 여쭤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말끝을 흐리고요 시선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계속 이어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맞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냥 시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말끝을 흐리는 것만으로도 어, 저 사람 뭐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왜 자꾸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끝을 흐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금 더 근본적인 걸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그 어떤 모습 자체에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제가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진짜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이 좋거든요 어, 저도 결혼을 할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남자를 <웃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어, 저희 신랑은 음, 대학을 졸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뚱뚱해요. <웃음> 그래서 보면은 겉모습만 보면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신랑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자신감이 언제나 넘쳐 보였어요. <웃음> 배를 내밀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걸어 다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항상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봐요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 굉장히 기초적인 거나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알것 같은 그런 수준의 질문을 할 때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친해지고 누구하고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른다는 거를 어, 상대방에게 물어봐도 될까 라는 그런 주저주저함이 생기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좀더 유식하고 잘난 사람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주저주저 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혹은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지 등등 그냥 있는 모습 그자체에 나를 바라봐 주고 그냥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누구 앞에 서서 말을 하더라도 누구 앞에 서서 대화를 하더라도 거리낌 전혀 없을 거예요 내가 막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단어들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데? 무슨 말이야?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어, 콩글리쉬를 써가면서 말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어, 이 상황에서 마치 알아야 할 것만 같고 알아들어야만 할것 만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저하게 되고 두번 세번 네번 주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얘가 다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어 이제 다시 한번 끼어들기가 어색하지 않을까 어, 여기서 내가 물어보면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어, 빠져들면서 점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감이 있다 없다 라는 그 차이는 내가 누군가와 계속 소통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계속 꺼내게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저 사람과의 대화의 단절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피하게 되고 어 이런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아 이런거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아, 모르겠는데 아 그냥 대화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는 피드백이나 평가를 받는다면 먼저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앞에 나를 보여주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법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소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말을 안 했는지 이런 작은 스킬 같은 거를 하나씩을 더 익히신다면 누군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아 쟤는 자신감이 없어 라는 평가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그냥 그대로 바라봐주고 나를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